국내 A대학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전공학생들로 이루어진 청년 창업단은 2016년 글로벌 로직스라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A대학이 이전한 기술은 카트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로 마트에서 카트를 계산대로 자동으로 이동시켜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 사례는 수도권 대학 중 최초로 학부생 캡스톤 디자인의 특허를 기술 이전한 사례로 전국 대학 중에서도 캡스톤 디자인의 기술 이전 금액으로는 건당 최고 금액이었으며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목적인 창의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수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수요 기업에게 이전함으로써 산학 협력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기술 공급자 관점에서는 그 목적이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이전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인지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제작하고 싶은 것인지 또는 상호 실시권에 따른 전략적인 제휴를 위한 것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술은 대부분 대학 및 지원연구소에서 이전하게 되며 공익 차원의 기술 이전이 많으므로 기술 비용에 치중된 목적보다는 사업화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기술료를 측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에서 단계별 수행 내용은 목적 검토, 전략 수립, 마케팅, 조건 협상, 계약 체결, 조건 이행, 사후 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술 공급자는 기술 판매 필요성 분석과 판매 기술의 우선순위, 이전의 상대방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기술 수요자는 기술 도입 필요성 분석과 도입 기술의 우선순위, 경쟁력 있는 기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을 이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한 후, 이에 적합한 전략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 협상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기술을 이전할 고객을 규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장 규모에 따라 그 전략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규모가 작거나 불명확할 경우엔 기술 매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시장의 규모가 크고 명확할 경우는 실시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상황이든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기술 이전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기술 이전료도 미리 책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을 규명했다면 이제 기술 이전 협상이 진행됩니다. 기술 이전 협상은 초기 접촉 단계와 협상 준비 단계, 예비 협상, 협상 실시, 협상 조건 협의, 조건 변경 재협상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들은 크게 협상 준비 단계와 협상 수행 단계, 협상 합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협상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은 기술 이전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기관별로 고유 사정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보급하는 종별 표준 계약서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 계약서의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술 이전을 위한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 일반 사항 점검, 계약적 형식적 사항 점검, 계약공통사항점검 그리고 기술이전 실제 사항을 검토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서 계약 당사자가 법적인 행위 능력 권리 능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 날인이나 김영 날인의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리행위를 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공급자와 기술 도입자가 함께 서명 날인함으로써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와 가치 금액을 높게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기술이 기여하는 정도, 즉 기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에서 기술의 기여도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기술가치평가인데요. 기술가치평가의 목적은 이전 및 거래, 금융, 현물출자, 전략, 청산, 소송, 세무, 기타 등 여덟 가지로 구분되어 그 목적은 다양하다 할수 있지만 결국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즉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기술가치평가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예컨대 기술, 특히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대출 및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의 가치금액을 기반으로 보증, 대출 및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엔 기술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같은 다수의 평가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창업자들이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까지 습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가치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인 기술의 유형과 평가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수자, 매도자의 거래 대금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접근법을 적용한 방식입니다. 시장접근법의 핵심은 바로 시장인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가접근법은 미래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한 기술자산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화에 의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이익 산출기간, 투자 리스크, 예상 이익 성장률 등의 중요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가 접근법을 활용해 원자력 발전소의 가치금액을 산정해 본다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 혹은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다른 발전소의 건설비용을 가치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가접근법과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 27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가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의 가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규로 개발했을 때 소요되는 개발 비용과 신규 개발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그리고 진보화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신규 개발 비용 29억 1천만 원과 기회비용 1억 3천 8백만 원을 합산하고 진보화로 인한 가치감소분 3억 4백만 원을 차감한 27억 4천 4백만 원이 기술가치 평가 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적근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접근법의 가치 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 흐름, 할인율, 기술 기여도 등의 네 가지 평가 요소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창업기업은 기술 가치 금액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술을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가급적 기술의 가치 금액을 높게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기술 창업자가 기술 가치 평가 이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기술 가치 평가 방법을 알고 대표적인 방법인 수익 접근법에서 가치 금액을 산정하는 흐름에 대해 이해한다면 자신의 기업과 기술 평가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가치 금액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출이 발생할수록 유리합니다. 매출은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어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리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 시점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가치금액이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노하우보다는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따라 기술의 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지고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평가 시 경쟁기술과의 차별성, 권리성 분석 항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 가치 평가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가치 금액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완성도, 목표 시장의 상황 사업 주체의 역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특허가치평가 연계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일반적인 보증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반면에 특허가치평가 연계 보증은 특허기술의 가치금액 한도에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초기 창업기업과 매출액이 부진한 경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금액을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공급하는 IP담보대출 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가치평가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과 마찬가지로 특허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료를 발명진흥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